안녕하세요. 뮬리뮬리 김윤리입니다. 유교걸 갖다 버려 자라에서 세일을 해서 하울 후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꿀팁도 또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키가 작은 키작녀예요. 160cm입니다. 여성복에서만 옷을 산다는 편견은 이제 버리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옷이 키즈코너의 옷이에요. 보통 14세 옷을 많이 사는데, 옷 사이즈에 따라서 사이즈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0세 사이즈로, 10세? 10세 사이즈로 선택했고요. 데님 자켓인데, 네온 느낌이 나는 밝은 바이올렛 컬러라서 블랙팬츠나 화이트팬츠, 그리고 청바지에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키즈옷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저는 그래서 키즈존에서 옷을 자주 구매하기도 해요 크롭식으로 화이트 와이드 팬츠에 연출을 했고요 키즈옷이라 전체적으로 데님 같은 느낌보다는 부드럽고 스판기가 있어서 엄청 편했어요 더구나 하단에는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더 잡아주니까 트렌디한 크롭 느낌이 물씬 나서 예쁘게 연출되더라고요 저처럼 쪼꼬맹이 키장녀의 키즈 사이즈가 맞다면 꼭꼭 키즈존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얼핏 보면 원피스처럼 보이는데 점프스트예요. 약간 오버핏이라 저는 XS로 구매를 했습니다. 안에 흰색 나시나 블랙 나시로 해서 입어도 예쁜데 저는 무난하게 흰색 티셔츠를 입고 연출을 해봤어요. 바지 폭이나 길이가 너무 짧지도 않아서 평소에도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더구나 허리 라인이 들어가지 않고 쭉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소재는 여름에 딱 입기 좋은 약간 슬랙스 같은 느낌인데 이 슬랙스보다는 살짝 힘이 있는 그런 소재이더라고요. 그래서 덥지도 않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에다가 뒤에는 훅 파여 있는데 지퍼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입고 벗을 수가 있어요 저처럼 티를 입고 연출을 해도 되고요 안에 탑을 입고 연출을 하면 유격을 갖다 버려로 바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브라우스 인데요 이게 스카프랑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어밴드나 팔을 예쁘게 묶어서 악세사리로 연출을 해도 되는데 세일을 하니까 옷이랑 스카프랑 두개가 되는거죠 그럼 완전 득템 저는 이 스카프가 은근히 실제로 보면 커서 탑으로 좀 연출을 해봤어요 롱스커트나 진, 오버핏 슬락스 등 다양한 하이에 연출을 하면 진짜 완전 트렌디한템 스카프만으로 연출했을 때 뒷백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안에 딱 붙는 하얀색 탑을 입고 위에 연출을 하면 좀더덜 부담스럽겠죠? 브러스를 입어봤는데 끈이 있어서 끈을 뒤로 한번 돌려서 앞으로 묶어서 연출하는 스타일이에요. 앞은 유교걸인데 백은 유교걸 갖다 버려 스타일입니다. 전 이렇게 반전 있는게 좋더라고요. 앞은 살짝 유교걸, 뒷백은 와우 핵반전. 이번에 엄마랑 둘이 여행가는데 이거 입고 가야겠어요. 네 번째로 보여드릴 옷은 눈치채셨나요? 역시 키즈 제품이에요 11세에서 12세 옷인데 진짜 솔직히 니트 소재 너무 귀엽고 예쁘고 섹시한데 세일해서 12,000원으로 구매했어요 완전 득템 니트가 그냥 니트가 아니라 이게 디테일이 너무 예뻐요 밑단에 꽃뜨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꽃 모양의 디테일이 있어서 일단 너무 예쁘고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니트 뜨개가 아니라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딱 입었을 때 뒷부분 역시 반전! 뒷부분도 꼬임식으로 되어있는데 면으로 되어있어서 너무 편해요 역시 키즈옷들은 아이들이 입는거다 보니까 원단 자체가 부드러운게 많더라고요 마지막은 원피스인데 사실 제가 안에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니트 탑을 입어서 데일리로도 입을 수 있게 연출을 해봤어요. 린넨 소재의 브라운 컬러로 도트로 되어 있는 코지한 느낌이 드는 원피스예요. 홀터넥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길이 조절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서 편한 느낌이 많이 드는 원피스예요. 역시 등은 훅 파인 스타일이고요. 지금 저는 탑을 입어서 약간 순화된 느낌이에요. 순화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시 탑을 안에 입고 저처럼 연출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라 세일로 구매한 키즈 옷부터 총 5가지 옷을 보여드려봤습니다. 안녕! 빠이!